일본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관련하여 너무 안 좋은 소식만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4월 14일 금요일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과 니가타 현 나코고시 지방에서 규모 3.1과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모두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는 과거 수십 차례의 지진과 똑같은 진원의 깊이 10km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사실은 이번에도 이시가와현과 니가타 현에서 30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 약 3개월간 오늘 연속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이시가와현 노토지방에서 무려 3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일본에서 발생한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 내에 25번의 지진보다도 14번이나 더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2분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반도에도 동해안과 남해안에 50cm 높이의 파도가 몰려 올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다행히 한국의 쓰나미 피해는 없었습니다. 노토반도의 규모 6.9의 강진은 6 400여 명이 숨진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필 적하는 심한 진동이 관측되었다고 일본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시가와현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이시가와현 근해에서 멀지 않은 한반도에 지진의 일이 없었던 것은 지진 규모는 강했으나 진앙지 수심이 170m로 너무 얕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시가와현 강진 이후 약 4개월 후인 2007년 7월 16일 오전 10시 13분경 이번에는 니가타현주에스 해역의 규모 6.8 진도 6강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해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니가타현에서 32cm의 해일을 관측했으며 11명이 사망했으며 약 1307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또한 니가타현의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계측진도 6.5진도 7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시가와현과 니가타 현은 연속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 벌써 세 번째의 이시가와현과 니가타현의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해석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이시가와현과 니가타현에서 연속 강진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시가와현은 한반도에 쓰나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반도에 쓰나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진은 이틀 전인 시마네현 동부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3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4월 12일에 시마네현 동부에서 규모 3.9 최대 진도3을 관측하였고 시마네현 동부는 매우 드문 지진으로 불안감을 더 커지게 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가깝기에 한반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